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수용자들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얼음용 생수 2만 병을 전달했습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진성스님을 비롯한 전주교도소 교정위원들은 7월 13일 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인해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와 수용생활을 돕기 위해 얼음 생수 2만병을 전주교도소에 전달했습니다. 해년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운 여름을 잘날수 있도록 수용자들에게 아주 시원한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자들을 위해서 교정협의회 유원들께서 직접 십시일반으로 기부금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수용자들을 한 얼음 생수 를 2만병을 준비했습니다. 이 물을 가지고 얼음생수를 가지고 올 여름을, 무더운 여름을 또 하늘을 잘 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아,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모든 그 어려움을 다찾고있는 특히 제수자들이 그 여름에 또 이제 어릴 그 날씨 더운데 이렇게 또 지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다수나마 그런 그 생수라도 공급해 줌으로써 이런 식의 더위에 좀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장마가 지속되고 날씨가 그렇게 무었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제 그저께부터 날씨가 이렇게 막 무더워지는데 이흙석에 우리 수용자들을 생각해서 2만 명이란 많은 병을 이렇게 교정협의 위원님들과 또 같이 동참을 해서 식7일반으로 이렇게 생수를 아, 그, 얼려서 수영장님들이한모공에 아, 아, 선물을 마시면서 또그럿으로수영생활루 그 아, 여름을 잘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쪽 쪽에서 이렇게 다식7일반으로동참을해 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총무과장 김용국입니다. 아, 소장님이 공원수중이라서 제가 직문 드리 맡고 있습니다. 어 오늘 교정 협의에서 어, 협의 회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수를 기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는 예전보다 더 덥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용자들은 같이 있기 때문에 어 밖에 있는 수용자들 저 보시고 저, 저 아니, 네. 밖에 있는 어, 일반인들 보다 더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보다 수용자들이 여름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어 자주 교정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싸움이나 폭행 같은 거. 근데 우리 이제 위원님들께서 오늘 기증을 해주셔갖고 아마 그런 교정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되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수용자들이 경매 담비라고 이 생수 한병 주는 게그 사람들 바로 이제 교정 교화하는데 하나 효과가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기증해 주신 회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용자들과 직원들을 대신해서 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